나 들이대는 사람 좋긴 한데... 잠깐만 28번까지 적었습니다 어, 화폐 왜2 28에... 8이요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대다 떴네 이제 와 진짜 다 건강하다. 우와 우와. 안녕. 오 갑자기. 야오나 드리드는 사람 좋긴 한데 잠깐만. 28번까지 적었습니다. 화폐 어, 왜 28이야? 오 갑자기. 한다, 아빠 쫓아간다 6번, 6번 8번 4